지싱할렐루야싱갈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세 지싱할렐루야싱갈렐루야 무덤에서 일어나 증리했네 사망권세 이기도 부활하신 주 죄와 죽음을 비치셨네 십자가의 큰 사랑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도다.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무덤에서 일어나 승리했네. 사망감 세기고 부활하신 주. 세와 죽음물리치셨네 십자가의 큰사랑 영원한 신명 우리에게 주셨도다 싱할렐루야 싱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세 싱할렐루야 싱할렐루야 무덤에서 일어나 승리했네